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기표현 전문가 프레젠테이션 강사 그리고 행사 전문 MC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결혼식 사회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조금 친하거나 부탁을 받아서 결혼식 사회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막상 부탁을 받았는데 사회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어떤 형식으로 이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행사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물론 결혼식, 돌잔치, 그리고 콘서트 같은 것등 굉장히 많은 무대에서 MC를 봤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을 어떤 분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냐면요. 갑작스럽게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경험이 전혀 없다든지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보통 결혼식 사회를 볼 때는 줄에 있는 사회와 그리고 줄에 없는 사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줄에 있는 사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혼식 사회를 볼때꼭 점검해야 할 리스트들과 그리고 갖까지 겪게 될 상황들 꼭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시면 나중에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죠. 결혼식 사회를 볼때꼭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들인데요. 그 체크리스트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어, 결혼식장에 딱 가게 되면 일단 직원들이 오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서 하면 되고 장갑 끼고 여기 부토니에 딱 하고 이러실 텐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받게 될 대본을 체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 대본을 체크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를 체크하냐면 그 안에 멘트들 있죠 그 멘트들이 어, 지금 이 상황에 정말 적절한 멘트인가 하는 것을 체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좀 농담삼아서 적게 된 그런 멘트들이 현장에서는 어, 부모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본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체크를 해 줘야 되고요 사회를 보려면 식장 안에 음악 같은 것도 나오고 조명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말을 했을 때그 순서에 맞게끔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게 된다면 진짜 결혼식 완전 폭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멘트에 맞는 음악 그리고 내 멘트가 끝났을때 음악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과 잘 이야기를 해서 합을 맞춰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조명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꼭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신랑신부의 기분상태 그리고 양가부모님들의 기분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양가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으시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시거나 뭔가 좀 떨떠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가 막 가짜는 농담을 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집니다 신랑신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회자분들께서 딱 오시자마자 여러가지 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한테도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오늘 사회 볼 사람이고 그리고 아 저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할수 있어야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체크해야 될것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꼭 시계를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목시계요 왜 그렇냐면,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같은 것이 거의 다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뭐 빨리 끝내달라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 시간과 그리고 끝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시간을 정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잘 체크해야지만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자주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상황을 굳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결혼식 사회는 그 결혼식장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결혼식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아니 면 분위기가 좋다든지 어 갑자기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회자의 역할이란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갑자기 좀 어수선하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지은 군과 박주미 양의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멘트를 적절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상황을 잘 보고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결혼식 MC를 거의 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 모르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좀몇 가지를 좀 읊어 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갑자기 결혼식을 시작하는 시간이 일찍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빨리 끝내라고 해가지고 일찍 끝나던지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은 진짜 MC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시를 대비해서 를 어느정도 내 멘트를 좀뺄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미리 어느정도 체크를 좀 해놔야지만 어? 이거는 좀 빠져야 되겠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없거나 아니면은 남자측, 여자측으로 굉장히 쏠려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무슨 멘트를 해야 될까요? 아 지금 현재 어, 신랑측의 어, 하객분들께서 정말 많으시고 서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기 서 계시는 하객분들께서는 저 왼쪽으로 가서 앉으셔도 상관이 없으시니까요 그쪽 자리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어, 축가 부를 때 음향이 안 나온다 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자가 어, 가만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맞게 재치있게 멘트를 취해주면 좋을 수도 있겠죠 신랑 신부가 어, 축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음악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음악이 잘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노래 잘할수 있게끔 그리고 민망하시지 않게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재치있게 어느정도 유하게 청중들이 당황하더라도 아 이렇게 어,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가지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특이한 경우 하나가 있다면 양가 어머님이 갑자기 도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주례선생님이 처음이라서 되게 좀 어리버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신랑이 신부보다 더 많이 울었을 때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어떻게 또 진행을 하려고 해도 뭔가 좀 재치있게 진행할 수 있, 있을 수도 있겠죠 신랑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랑 잘할수 있게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할수 있겠죠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상으로 돌발 상황은 정말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돌발 상황에서 사회자가 꼭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사회자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자가 당황하게 되면 안에 있는 그리고 청중들이나든지 아니면 하객분들께서 훨씬 더 당황하세요 사회자의 역할은 하객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그리고 조금 더이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계속 주변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기 계속 다른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사회자는 하객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를 그런 위주로 좀 봐주셔야지만 상황 흐름을 파악하시기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조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실수라든지 그런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메모지 같은 것들을 들고 가시면 좋아요 그럼 메모지를 들고 가시게 되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적어서 아 이때 이런 멘트를 하고 어 이때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예 이래서 신랑 신부가 이거 부탁했었는데 아, 이 멘트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멘트들을 잘 적어서 꼭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꼭 적어서 돌발상황 같은 것들을 사회자가 재치있게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꼭 신경 써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례 선생님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주례 선생님들이 가끔씩 아무 너무 흥분해서 을 갑자기 되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 합과 좀잘 맞지 않아서 갑자기 좀 당황스럽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봐서 주례 선생님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 제가 오늘 사회보는 사람인데요 이런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대략적으로 한몇분 정도 생각하시나요? 이런 식으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어 시간이 정말 늦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자도 어느 정도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멘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례 선생님을 꼭 체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정말 정말 잘 체크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을 잘 체크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를 정말 많이 하고 싶어요. 뭐 이벤트. 뭐 예를 들어 신랑이 어디 가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막팔굽혀 펴기를 한다.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체크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이미 많이 늦어버렸는데 그런 것들까지 해버린다. 그리 하객들 표정은 정말 좋지 않고 너무 지루해 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이벤트를 하고 뭔가 이런저런 멘트를 하고 한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아 지루하다 아 힘들어 그런 결혼식의 기억 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 주례 선생님이 사회를 너무 길게 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한 30분에서 40분 안에 끝났어야 하는데 이미 30분까지 확 지나가 버린 거죠 이벤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말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결혼식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그냥 아예 생략을 해버렸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거 생략하길 너무 잘했다 어,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주변의 상황을 정말 정말 신경쓰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회자의 의상과 그리고 표정이죠 어, 사회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사회자의 표정이 밝으면 밝을수록 청중들은 더 표정이 좋아집니다 좀더 안심을 하게 되죠 사회자로서 꼭 해야 될 것은 그 무대 앞에 나갔을 때, 그 단상 앞에 섰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침착한 그 행동과 그런 말투로 사람들에게 전달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어, 보는 사람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혼식 사회를 보게 됐을 때꼭 알아야 할 것들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결혼식 사회는 어찌되었건내한 번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들에게 단 일생에 단한 번뿐인 그 상황을 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 그런 부담감과 그리고 긴장감 꼭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긴장 너무 긴장하셨다 싶으시면 그 그래 긴장했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 그래, 처음이다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제가 앞에 했었던 말했었던 그런 어, 상황들이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들 체크해야 될 것들만 잘 알고 계신다면 아마 잘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결혼식 사회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너무 좀 힘들다,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